선장의 실종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0-10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8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피보험자의 자녀 A씨는 본권 사고 선박을 구입하였으며 시청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취득하였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수해 어선에 출입한 신고를 하였으며 보험기간 중피보험자가 출항하였으나 실종되었고 다음날 이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원의 판단, 쟁점, 동건 사고가 직무산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농지를 소유한 농부로 평소 농업에 종사하였고 동권사고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당해 약관상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자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살피건데 어업허가증 내용에 의하면 사용어선으로 사고선박이 기재되어 있고 어업의 종류는 연안복합어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포획채취물의 종류물은 돔, 옥돔, 조기,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권 관련 사고선박은 어업영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실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어선 출입항 신고서에 따르면 선장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약 10회에 걸쳐 출입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보험자가 어선 출입항 신고서의 신고자로 기재된 점 출항 횟수 및 해상에서의 체류 시간을 고려해 보면 상기 출항을 선박 수리 후 시운전을 위한 출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족들의 진술 조사에 따르면 배에 타고 조업을 하려고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밀관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일이 없을 때에는 아버지 혼자 배를 타고 작업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농업 외에도 어업을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에서도 혼자 승선 낚시 후 부주의로 해상에서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내사 요지 및 경찰 의견에 따르면 추락하여 낚시 조업 중 실종이라고 기재된 점 따라서 피보험자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보험자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